안녕하십니까 맥스 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는 꼭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들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9년 6월 19일 날 음식 만드는 것을 처음 그 영상을 갖다 올렸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모르고 녹음실을 하면서 손님들 노래를 녹음을 하면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다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처음 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수입이 된다는 것은 작년 한 5월 달부터 제가 알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 5월 달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 작품이 6월 1 9일날 올라간 영상, 그 충청도 세구조 토박지계 그 영상을 갖다가 처음 올렸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019년에 시작해서 2020년 지금 3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에디 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요거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에, 시청시간 그 구독자가 당신 영상을 봤을 때 4000시간이 넘어야만이 된다는 이런 조건이 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돼야만이 저에게 핀이 부여가 됩니다 그 핀은 이제 즉 얘기해서 이제 번호를 얘기하는 건데 유튜브에서 보내준 핀을 입력을 하면 은 그때부터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별도로 또 영상을 또 찍겠지만 은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또 이게 진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등록 과정에 부딪히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중 등록이니 뭐니 해서 또 장애가 걸린 일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여기서 다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 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 보니까 저와 같이 이제 에드센스를 받기 이전에 고민했던 그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왔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별도로 영상을 찍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9개월 만에 유튜브 애드센스에서 핀을 받았다는 거그 핀을 받아야만이 수입이 된다는 거 애드센스에다가 제 통장을 입력을 해서 구글에서 그 저한테 그 광고 비용이라든가 우리의 구독자님들이 시청했을 을때그 시청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달러로 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이 3월달이라면 3월 1일부터 출발을 했다면 은 3월 말까지 전부 다내 영상을 본 것을 집계를 해서 애드센스에다가 넘기면 애드센스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광고 시간이라든가 시청 시간을 계산을 다해 가지고 제 통장에다가 달러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수입이 이제 창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우리가 좀 쉽게 말하는 건 이렇지만 은이 에디센스 핀을 받기까지의 그 고초라는 것은 아마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내 말을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쉬운 것 같지만 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첫 경험이니까 어렵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채널을 만든다고 할것 같으면 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에, 나같이 이런 사람도 유튜브에 도전을 해서 드디어 애드센스에서 핀을 받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독을 이렇게 눌러 주셨다는 거죠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제 영상을 항상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그게 1년간에 4000시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저한테 애드센스라고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참 이거 받기까지 굉장히 그 조마조마하고 야 이게. 나이 먹은 사람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해서 진짜 돈이 되는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사람이 도전 앞에서는 어려운 게 없다는 거 이런 걸꼭 여러분들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지금 이렇게 에드센스에서 왔는데 이거는 이제 전면에 제가 주소 나온 곳이라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겉 표지는 또 이렇게 됐고요. 뒷 표지인지 겉 표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찢게 돼 있더라고요.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 양쪽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해야 안에 속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핀을 성취했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 여기는 제가 주소가 나왔기 때문에 가렸고요. 자 이거는 뒷면입니다. 뒷면은 이렇게 돼 갖고 왔더라고요. 그리고 요 가장자리는 이렇게. 잘라야만 이이 안에 내용이 보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받았을 때 저는 엄청 기뻤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들은 다 직장이고 뭐고 다 손을 놓고 있는 이 시절에 유튜브에 도전을 해 가지고 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성취했다는 기쁨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흥분되고 고무됐었습니다 그래서,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, 자,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절제를 하고 나면은 번호가 나옵니다. 핀 번호. 핀 번호가 나오는데, 음, 이렇게. 핀 번호가 이제 6자리가 나오는데 두 자리는 제가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핀 번호는 여러분들이 알아도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보안상 제가 좀 이렇게 가렸고요 그래서 이 번호 6자리를 갖다가 에디센스 이핀 번호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명이 구독자가 되고 그리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된 사람한테는 이걸 보내면서 에디센스에서 그이 번호를 집어 넣으라고 는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 그때 이 번호를 갖다가 넣으면 은 그 때는 이제 통장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화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쉽게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러드리는 겁니다. 요즘 젊은 분들도 강의를 잘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또 이해력이 있게 얘기해주는 것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이면은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밑에 거기다가 또 궁금한 점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이런 핀을 받게 됐다는 거, 그리고. 또 나이가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사람이 요리를 참 잘하는데 이제 화학 조미를 료 쓰지 않으면서 천연 그대로의 그 맛을 내면서 아주 깔끔하고 아주 시원한 음식을 갖다가 잘 만듭니다 그동안은 맥스김 채널에서 음식 만드는 영상을 보냈었는데 이제 음식 만드는 영상을 별도로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제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이름을 엄마의 요리라고 채널 이름을 줬습니다 엄마의 요리 지금은 영상이 한3개 정도밖에 안 올라갔지만 음식 만드는 영상은 계속 그 채널로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 검색에서 엄마의 요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집사람이 요리가 나옵니다 저희 집사람 채널이 나오면 구독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